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 계속 운전 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로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 0 1 8라2069616 서울동부지법 2017 가합 11233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보험자는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계속적으로 이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고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이러한 내용이 추가 정보에 기재되었으므로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 인수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을 알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에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약관 제 27조 제 1항 및 상법 제 652조 제 1항에서 정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보험약관 제 27조 제 28조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설명보험약관 제27조, 제28조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고는이사건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의 직원과 통하면서 이사건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받고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추가판단 인과관계 부존재 여부 비보험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정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